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23일 업데이트로 바뀌게 된 점을 한 번에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휴식 보상이 바뀌었고요 보상이 맥시멈으로 채웠을 때 10만 골드 그리고 성목 조각, 왕국소 조각으로 받게 됩니다 자 100%를 채웠을 때 왕국 조각 20장이랑 성목 조각 5개를 받고요자 성목은 조각 10개를 모았을 때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명령서 조각은 10개, 똑같이 10개네요 20장을 주기 때문에 은빛 명령서 2개를 받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 성목 같은 경우는 2번, 맥시멈 2번 채워야 성목 1개를 받는 겁니다 자, 다음은 프리셋입니다 이렇게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지금 바뀌게 된 점은 기사단으로 통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캐릭터가 프리셋이 바뀌는 거죠 하나하나 정하는 게 아니고 기사단으로 정해서 한 번에 모든 캐릭터를 바뀌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는 10가지의 프리셋이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9번과 10번은 업데이트 전에 결투장에 설정해 놓은 결투장 공격팀과 방어팀이 자동으로 9번, 10번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에 필요한 거는 1번부터 8번까지 기사된 프리셋만 정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저는 자주 돌아가는 카르마, 카르마 전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마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 다 캐릭터별로 있죠? 여기서 내가 설정해 줍니다. 카르마니까 출혈 놓고. 자, 그리고 또 바뀔 때 아이콘이 또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내가 클릭하고 있는 이 아이콘 칸이 이렇게 이펙트가 나오면서 좀더 보기 편하게 바뀌었고요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제가 세팅만 해놓으면은 자동 저장이 되는 상태고요 따로 뭐 저장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토벌전 카르마 전용으로 요렇게 저장을 해뒀고요그외 나머지 캐릭터는 손을 안댔기 때문에 이전에 설정한 그 세팅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요렇게 설정 해두셨죠 요런식으로 다른 것도 8번까지 본인이 들어가는 컨텐츠에 맞춰서 미리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여기 카르마에 들어오셔서 여기 밑에 있는 기사단 설정 여기서 블로기를 이렇게 토벌전 카르마로 바꾸시면은 라스만 바뀌는 게 아니고 전 캐릭터가 다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프리셋 설정 중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이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건 복사거든요. 자 보시면은 기사단 프리셋 가족이라 되어있죠. 편집중인 프리셋에 가져올 프리셋을 선택하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제가 지금 배경으로 보고 있는게 필드 자동사냥으로 되어있죠 여기에 어떤걸 가져올건지 정하는겁니다 예시를 위해서 비어있는 제 4번 프리셋에 한번 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복사할걸 이렇게 1번 선택해놓고 확인 그러면 여기 적혀있죠 필드 자동사냥이 기사단 프리셋 4번으로 가져오겠다고 물어봅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안되는거지? 자 일단 확인 버튼이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왜.. 왜 <웃음> 바로 안되는거야 자 지금 4번 프리셋에 다 가져와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캐릭터별로 네 1번에 제가 설정한 그대로 다 들고 왔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또 캐릭터별로 수정하실걸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옆에 있는 옵션 요거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 전체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4번에 있는 이 프리셋을 전부 다 초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클릭하고 확인. 자 기사단 프리셋을 초기화 했다고 확인이 뜨고요. 지금 4번에 선택된 모든 캐릭터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걸 복사 혹은 전체 초기화 진행하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의 옵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옵션에 그래픽에 가시면은 창 크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상도를 정할 수 있는 칸이 생겼거든요 기존에 16대4 정도 되는 약간 와일드형의 비율로 유지했었는데 이제 16대9 비율로도 설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 9 2 0에1 0 8 0 FHD 해상도까지 지원이 되고요 전체 화면을 하면은 PC버전에서 알맞게 본이 모니터 크게 맞춰서 전체 화면 됩니다 전체 화면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위에 상단에 창 크기, 뭐 프로그램 종료, 창 내리기 여기 상단에 표시된 이 부분 완전히 다 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새로운 칸이 생겼습니다 퀘스트 연출 및 대화창에서 코스튬 노출 현재 기본이 o f 로 되어 있거든요 요걸 오늘 해주셔야지 내가 메인 퀘스트 진행할 때나 뭐 서브 퀘스트, 뭐 인형 퀘스트 등등 진행할 때내 캐릭터에 장착된 장비가 코스튬으로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은 기본 장비로 보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장비로 보시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장착한 코스튬 보도록 ON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기간제 버튼을 누르시면 기간제 아이템들을 좀더 구매하기 쉽도록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는 이제 매달 9,900원짜리 모로의 특별상자 이것도 효로 괜찮거든요 요거 이렇게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로즈 기사단 이거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나눠서 받는 겁니다 어, 이게 따졌을 때는 굳이 1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로즈의 기사단은 이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춥니다이부의 뭐 성목 상자는 5 0 0 0 다이아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인 판단하에 구매하시고요 알아주실 거는 성목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한달 동안 30일 동안 매일 5개 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규 스토리 던전이 생겼죠 메뉴에서 퀘스트 그맨 마지막에 스페셜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은 캐릭터에는 오르타 그랑웨폰에선는 츠바사와 제르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캐릭터 쪽에서는 기존에 오르타가 첫 등전할 때 나왔던 이벤트 던전이랑 똑같구요. 난이도는 이 보통 난이도밖에 없습니다. 자, 스테이지별로 들어가는 AP 소모량은 40 들어갑니다. 어, 기존에 나왔던 이벤트 던전이랑 똑같은 소모량이구요. 티켓은 고정 5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상점을 보시면은, 자, 보상을 보니까, 오르타 획득할 때그 보상이랑 똑같구요. 어,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티켓 조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음, 그랑스톤? 일단 기존에 지금 7챕터까지 다 클리어 하신 분들은 굳이 요거 돌 필요는 없어 보이고, 지금 준 서버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돌아서 이 오르타 장비들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다음은 그랑웨폰 쪽에 치과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반지 상자로 적혀 있는데 과연 보상을 어떤 게 줄지 우선 스테이지별로 들어가는 소모 AP는 60. 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최초 클리어는 망령 기사 소울을 주고요. 여기서 티켓은 5 장씩 받게 되네요. 자 상점에 들어가면은 오 성목 주고요. 오 바로 주네. 첫 번째 라인업에서 허리티 상자 바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라탄의 망치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 망치 한 개, 성목 한 개, 그 다음에 그랑스톤 한 개. 어, 망치로 주는건 괜찮네 어, 그리고 세번째에서 또 귀걸이 줍니다 알등급 귀걸이 어, 이거 장신구때문에 해야겠는데 이거는 자 네번째에서는 주지 않고요 마지막 다섯번째 라인업에서 어 반지 그러니까 벨트 귀걸이 반지 세트로 알등급 다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복 라인업에서는 자 한개씩 한개씩 네번 돌리니까 네개밖에 못받네요야 AP 60 소모해서 네개 받는거 조금 왕국 퀘스트랑 비교했을때는 좀 별로죠 자, 다음은 제르카. 제르카도 결정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르카도 입장 시 소모하는 AP는 60포인트구요. 자, 이벤트 상점에서 받는 거는, 오, 처음에 좀 많이 줘요. 다섯 개네? 어, SSR 장비도 주네요. SSR 장비, 라탄, 그냥 스톤. 어, 결정 바로 줍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치바사하고 똑같이 스톤 망치, 성목 이렇게 주게 되구요. 세 번째에서 또 결정. 네 번째는 또 이제 세 개. 다섯 번째는 바지 주고 또 결정. 오 괜찮네. 결정을 세개로 받게 됩니다. 장비도 SSR 등급으로. 아 이게 SSR 플러스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아예 장비를 못 얻는 분들도 이거 돌아서 받으면 또 괜찮겠네요. 우선은 느낀 점은 그냥 이키키 키 아이템만 받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왕국 퀘스트 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배틀 모드, 배틀 모드 티켓이 늘어나게 됐죠. 자, 토벌전, 회랑, 선멸전 전부 다 3장에서 5장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회랑의 경우는 지금 제가 7다지 17을 클리어 했기 때문에 지옥이 열렸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획득 가능한 보상, 최대 보상량 적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랑스톤 개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어둠 속성 지옥 난이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성은 침묵 공격을 하는데 어, 중독도 추가되었네요. 자, 권장천투력 21만이고 제가 22만인데 와 이게 어려울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르타 죽었네? 와.. 이게 투력 낮은 사람은 힘들구나 야 일단 전멸이구요 어이 클리어 힘든데? 잠깐만 아 이거 보상 받았나? 자 시작할때랑 이 개수 비교한거 보니까 일단 어? SSR 한개로 받았습니다 실패했는데 하나 받았구요 SR등급 한개 받았구요 조각을 제가 받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보유에 지금 한개 적혀있죠? 야 이게 꼭 클려 성공하지 않더라도 다 보상을 줍니다 자 조각 보유 한개 10개로 만들 수 있다 되었고 와 이거 실패했는데 와, 실패했는데 SSR 받은게 이거 진짜 큰데? 요거 확실하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한 장만 충전해두고 아 뭐야 이게 상자에 이게 뜨네 이제 자, 과연... 아... 무조건 뜬게 아니었네. 자, 결정조가한 개는 무조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까는 실패했는데 SSR 스톤 나왔는데 클리어하니깐 주질 않네요.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자, 다음은 공방에 장신구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새공석을 이용해서 장신구 레벨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장신구 전 등급이 가능하고요. 저새공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장신구로 분해야 되는데 분해할 수 있는 장신구가 현재 알등급밖에 없습니다. 알등급 중에서 또 분노하고 소생은 분해 대상이 아니고요. 자 레벨은 알등급은 만렙이 10이고 어 아니군요. SR등급도 만렙은 10입니다. 자 우선 벨트는 방어력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귀걸이는 최대 HP가 증가되게 됩니다. 반지는 공격력이고요. 악세사리가 갖고 있는 원래 능력치가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나마 자주 쓰는 이 SR등급 물리템지 12%짜리 이거를 제가 한번 레벨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등급 20개 지금 있거든요. 푸시 알람을 받은거. 자 보면은 와 20개를 다 넣어도 레벨 1업을 못합니다. 일단 SR에선 그렇구요. 알등급알등급 반지. 자 QE가 자주 쓰는 이 반지인데 레벨업 되나? 어알등급 20개면은 레벨 4까지 바로 증가하게 되네요. 일단 레벨 1업만 시켜보겠습니다. 아 공격력 공격력 5 증가인데? 자알등급에서는 공격력이 5가 증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걸이 귀걸이도 딱 레벨 1업만 아 생명력은 13 생명력은 13이 증가하고요 자 다음 벨트 벨트는 과연 방어력이 몇 증가하게 될지 오 방어력은 11 증가됩니다 우선은 반지가 최우선적으로 먼저 레벨업 대상이겠지만 어 증가폭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 이게 SR등급에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워낙 장신구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업데이트된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8 챕터의 보스들 공략 내용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